걸로끝 <웃음> 다음에도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와 그럼 다음 손님 <웃음> 내 차례야 내 차례 나 오래 기다렸다고 차링너또 왔어? 지난번에도 별좀 봤잖아 에이 아직 모자라 물어볼 게 잔뜩이야 휴, 넌 매번 똑같은 질문만 하잖아. 정말 물어볼게 잔뜩이야? 응? 같은 질문이어도 여러 방면으로 궁금하다고? 나 장사로 떼돈벌수 있는 음향인지 다시 봐줘 전에 말해준 내용이랑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웃음>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바뀐 게 있지 않을까? 나 매번 장사 전략도 다르게 짠다고 별님이 한번 정한 운명은 달라지지 않아. 돌아가. 에 달리아는 너무 매정해. 헛, 잠깐만. 그럼, 내가 낸복채는 돌려주는 거지. 응? 돌려줘야지. 어휴, 정말요, 정말. 나갈게요 이제 내 차례겠구나 어 응? 나이아가 여긴 웬일이야 오랜만이네 어 구원자 어 응? 구원자님이 왔어. 먼저 예약했었는데 어? 그래? 내가 아는 탈리아는 예약을 안 받았던 것 같은데 음, 구원자는 특별한 존재니까 예, 예, 예외적으로 예약받았지 <웃음> 그렇구나 충분하니까, 조금 더 기다릴게. 구원자님, 이쪽으로 와. 좋은 꿈이 필요하다면, 내꿈 상점에 방문해줘. 재밌는 경험이 될 거야. 음, 나야 이거 영업방에다. 가게 홍보는 다른데서 해. <웃음> 그가 신뢰해버렸네? 그럼, 잠시난 물러나 있을게 <웃음> 미안, 오늘따라 손님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어 많이 기다렸어? <웃음> 고마워라! 구원자는 이해심도 넘네 그럼, 뭘 봐줄까? 어떤 걸 알고 싶어? 역시 구원자다운 질문이네 에덴을 구할 영웅으로서의 운명이 궁금한 거지? 응, 내가 구원자는 특별히 집중해서 봐줄게 구원자는 역시 작은 별님이 아니라 운명의 거대한 별님이 지켜보는 사람이구나 아, 이건... 말도 안돼 이럴 수가 없는데… 별님… 어째서… 음... 탈리아가 저런 표정을 짓다니… 이상한걸… 볼수 없어 그건 아니지만 복잡하게 됐네 미안하게 됐어 다들 다른 날에 와줘 오늘은 온세를 봐줄 수 없어 어머나 아, 이봐요 여태 3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이렇게 가면 안되죠 맞아요 운세 봐주고 가줘요 다음 예약이라도 미리 잡아주시던가요